참사 5년 만에 다시 꾸려진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이 최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활동의 부실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저는 당시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당시 꾸려졌던 세월호 수사팀은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와 관련돼서 해경지휘부 전반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 29일 날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해경본청,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해경중앙구조본부 이 것들을 다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2014년 6월 3일 날 해경본청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사고 초기 구조의 절대적인 이른바 골든타임에 해경지휘부가 인천 본청 상황실에정위치하지 않고 3시간 동안 헬기로 목포로 이동하면서 지휘공격을 초래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계획과는 달리 수사 과정은 굉장히 부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를 하고 목포 해경서장은 세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데 그쳤고 결과적으로 김경일 1, 2, 3 정장 한 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 같이 그 당시부터 어, 수사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4년 6월에 검찰이 해경 본청을 수수색할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그해 7월에 김병일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외압들이 수사팀의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특별수사단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시 구조과정의 부실성뿐만 아니라 구조과정의 부실성을 다뤘던 당시 수사의 부실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